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지그재그에서 지금까지의 AWS 내에서 에어플로우를 어떻게 썼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즐거운 또 소식 중 하나가 리인벤트에서 나온 즐거운 소식이 또 이제 매니지드 에어플로우가 나왔는데 어, 데모를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워킹하는 데모를 준비하진 않았고 그래도 데모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한 형태로 에어플로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첫눈, 첫인상을 좀 얘기해드리고 어, 실제 그래도 AWS 콘솔에 들어가서 만들기 전 단계까지 보면서 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서울 리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쭉만들어 볼라 했는데 제가 회사 AWS 계정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만들어줘야 되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못했지만 네. 그래서 저희의 실제 유지 케이스들 위주로 초반부, 중반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뒤에 가서는 네. 매니지드 에어플로우 나왔는데 뭐 어떨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네. 뭐 사용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 은 네, 지그재그는 이 장표가 똑같이 5월에도 이제 제가 넣어놨는데 그새 다운로드 수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네, 거래액도 늘고 그래서 전직군을 절찬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직군도 저희가 열심히 채용하고 있는데 발표를 보시고 흥미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궁금하시다거나 그러면 뭐 저한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네 어, 적합한 포지션으로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5월에 이제 똑같이 발표했을 때장편인데요 어, 지그재그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데이터레이크로 쓰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뭐 압축 이것저것 다 해서 26 테라 정도 있고, 네, 상품수 테이블도 굉장히 많고, 특히 저희 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 이제 하시하게 수집하고 있는 곳중 하나인데, 네, 피크에, 피크시에는 5분의 170만 개 정도 로그가 쏟아져 들어오고요. 이때도 에어플로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33개의 저희 잡이 돌고 있고 그 안에 테스크로 따지면 은 200개가 좀 넘는 테스크들이 에어플로우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1월자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 S3 데이터는 거의 두 배가 됐고 로그 수집량도 두 배가 됐고 에어플로우도 역시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데이터가 늘어감에 따라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팀이랑 협업을 해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정제하고 잘 적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들은 정말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 서비스에서 단한 순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이제 다양한 어, 뭔가 이제 배치성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배치가 아니, 뭐 대부분 배치죠, 배치지만. 네, 배치가 아니더라도 뭐 수동으로 가끔 트리거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유동적으로 어, 되게 모든 상황에서 잘쓸수 있는 게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툴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 사례 설명드리기 앞서 기본적으로 에어플로우가 뭔지 다들 이미 아시고 오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슉 훑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에어플로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툴이고요. 그래서, 어,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에어플로우가, 어, 가장 그 중에서 저희가 대중적으로 아는 이제 핫한 친구고, 저는 예전에 루이지라는 툴을 썼었어요. 루이지도, 루이지는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만든 툴인데, 네, 루이지도 되게 잘 썼고, 에어플로우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요새는 프리팩트라고 해서 뭐 에어플로우의 단점만 보완했다 뭐 이런 툴도 있고 확실히 에어플로우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 거지만 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는 툴이고 에어플로우의 특징은 네 잡스케줄러까지 데디케이트가 돼서 어 원래 이 제가 예전에 쓰던 루이지라는 툴은 딱 워크플로우 엔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트리거링하고 그 안에 이제 정의대로 뭔가 잡이 돌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엔진이었다면은 에어플로우는 사실상 이제 에어플로우만 있으면은 모든 이제 그런 잡을 돌리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은 에어플로우 하나로만 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만큼 컴포넌트가 많지만 네 그래서 뭐 잡을 넣고 스케줄링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 살펴보고 뭐 다음에 알림을 받는다거나 로그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는 네, 중앙화된 중앙 집중화된 좋은 툴중 하나고요. 2014년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시작이 돼서 2019년에는 이제 아파트 탑레벨 프로젝트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뭐 구글 어, GCP 같은 데서는 어, 이미 데이터 플로우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에어플로 매니지드 서비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요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뭐 분석가 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데일리의 자동화, 그러니까 데일리의 이 집안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개발팀에서도, 어, 특정 목적으로, 그냥, 뭐, 예를자면은 주기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뭐, 크론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AWS 배치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 i n s 로 직접 플로우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어, 에어플로우를 썼을 때, 어좀 더, 어음 깔끔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만큼 초기 셋업이나 코드 작성에 공을 들여야 되지만, 네 그만큼 좋은 서비스고요 어, 그래서 키 특징들을 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을 하고요 어, 에어플로우를 쓰는 방법은 이제 크게 뭐두 가지가 있는데 뭐 쿠버네티스를 쓰는 것과 아닌 것두 가지로 나뉘는데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쓰신다면 어, 쿠버네티스 내에서 팟, 팟을 늘려서 워커팟을 만들어서 어, 에어플로우에 붙여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에어플로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이다 보니까 셀러리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셀러리를 통해서 네, 워커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특정 잡을 돌리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셀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되는 음,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셀러리 워커가 제 경험상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작은 잡을 돌려도 최소 100메가씩은 먹는데 네, 그래도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쨌든 셀러리 워커를 외부에 붙이든 아니면 호스트를 스케일 업하든 네, 어떤 방향으로든 이제 에어플로우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또 좋고 어,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어, 물론 뭐 다른 툴도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익스텐시블 하고요 그래서 어, 커스텀으로 오퍼레이터 혹은 이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다 구겨 넣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TAG 로 모든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성을 하고,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DAG는 이제 뭐 다이렉티드 어 사이클릭 그래프인데 한마디로 이제 트리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없는 어, 그런 그래프를 얘기하잖아요.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터미널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끝단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래서 에어플로우는어 버텍스 그러니까 그 그래프 안에서 이 노드를 오퍼레이터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엣지로 디펜던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에어플로우의 잡은 이따 보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이 있고, 그 동그라미 사이들의, 네, 관계를 맺어주면은,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 뭔가 잡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잡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저는 나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되게 팬시하고요 그런 이제 어뭐 예를 들면은 뭐하업이나뭐 스파크나 뭐 야니나 이런걸 이제 쓰시는 데이터 관련된 프로덕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어 프론트 그런 단에 그렇게 신경을 막 쓰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제플린 뭐 이런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앞단의 미련 때문에 제플린을 많이 쓰기도 했고 어쨌든 되게 에어플로우도 비슷하게 되게 펜시하고 그 다음에 잘 만든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모든 기능이 당연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프로덕션에서 운영 가능할 정도로 좋은 정, 어,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어, 그냥 에어플로우 한대만 설치하면 된다 거의 이 정도로 이제 되게 강력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어, 지그재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네, 정말 이제 다양한 작업에 활용 중인데요. 저희 일단 뭐 데이터 덤프 하는 게 있고, 저희 서비스 데이터 덤프, 예를 들 뭐, 어, 오로라에서 가져오는 걸 수도 있고, 뭐 엘라스틱, 엘라스틱 캐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엘라스틱 서치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뭐 요새 데이터 관련된 서드파티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서, 어,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그렇다고 에어플로우 워커에서 하는 건 아니고, 또 EMR을 저희는 따로 띄어서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EMR 컨트롤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덤프에도 사용하고, 당연히 뭐, 원래 목적인 뭐 ETL이나 ELT든, 네, 그런 것에도 사용하고,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EMR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트 만드는 거,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나 a p i 로 호출해서 뭔가 결과를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알람을 주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지그재그의 데이터 팀은 되게 이제 어,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허브고 근데 거기서 사 어, 사연,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 그거를 어, 다른 팀이 예를 들면 필요해서 필요에 맞게 가져가고 싶거나 할 때는 뭐 어, 직접 이제 뭐 서버 엔드포인트를 찔러서 가져가도 되지만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뒤에, 어, 자기의 뭔가 오퍼레이터를 뒤에 슬쩍 넣어서, 네, 파이프라인 도중에 슬쩍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하고, 뭐, 글루, 저희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글루와 S3를 구성했는데, 글루 파티션닝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데도 에어플로우를 쓰고, 심지어 db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플로우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이제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한 자동화된 작업은 이제 모두 사실 에어플로우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에어플로우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작업 부분은 다른데 위임을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EMR에다 위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AWS 배치를 호출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뭔가 호출을 하고 결과만 받고 이제 에어플로우가 중간에 모니터링하는 형태도 이제 많이 취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더 에어플로우를 되게 강력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에어플로우 머신에는 부담이 좀 줄고 네웹 실제 작업보다 되게 익스텐시브한 잡은 외부에서 돌고 이런 네, 구조로 해서 이제 저희는 결국은 에어플로우만 보면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거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가 어, 지그재그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매니지드에잇 서비스가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사실 에어플로우는 쿠버네티스와 되게 찰떡궁합이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 컴포넌트를 보시면 음, 많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제 웹서버랑 스케줄러가 있고 셀러리를 쓰시면은 여기에 이제 플라워라고 셀러리 워커를 또 관리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옆에 노드들은 이제 지금은 쿠버네티스 시스템이라서 전부 팟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네. 뭐 그러니까 어러리를 쓰시면은 요것이 이제 뭐셀러리 워커가 돌고 있는 뭐뭐 뭐 ECS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파실 수도 있고. 네, 다양하고 이제 결국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에어플로우가 사용하는 이제 DB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를 남길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그런 퍼시스턴트가 결국 이제 퍼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쿠버네티스 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바깥에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는 바깥에 놓고, 네 거기를 참조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컴포넌트들은 AWS, 어, r 쿠버네티스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좋은 점은 이제 그 어, 여기 에어플로우 이 컴포넌트들이 뭐기기이라든지뭐 다른 이제 소스에서 자동으로 어, 소스를 긁어와서 어, 나의 테스크나 뭐 DAG들을 업데이트하도록 어, Kubernetes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 Kubernetes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뭐 아무리 EKS를 쓴다고 해도 초반에는 이제 뭐 아니 뭐잡 스케줄링하는데 컴포넌트가 뭐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POC 용도로 우리가 간단히 써보고 싶은데 벌써 이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사실은 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뭐 DB도 바깥으로 한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EKS 클러스터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에서는 어... 사실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뭐이 정도로 사실 잘... 뭐 아마 됐겠죠?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어플로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긴 하는데 뭐, 전사적으로, 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k u b e r 써야 되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는 잘 이미 쓰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EC2 호스트에다가 ECS를 태워서, 어, 에어플로우를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이제 왜 이렇게 선택했냐면, 먼저, 이제, 어, EC2 호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에어플로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DB나 아니면 이제, 셀러리 쓰면은, 뭐, 레디스 같은 것도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또 퍼시스턴트 볼륨이 결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C2 호스트에 놓고 그 EBS를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쓴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각 컴포넌트가 이제 어떤 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고 어떤 거는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엔드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각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섯 개의 이제 이 컴포넌트 아 다섯 개죠, 다섯 개 컴포넌트가 한 군데에, 되게, 꾸겨, 구겨, 잘 꾸겨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민첩하게, 이제, 만약에 에어플로어가 내려간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참사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재배포가 가능해야 되고, 스케일 아웃은, 어, 이구조에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케일 업으로, 어, 해결이 됐고요. 하지만 뭐, 그만큼, 아직, 어, 저희는 거의 동시에 가장 자리 많이 돌아갈 때한 뭐 20개 정도 돌아가는데 어, 이 정도 규모에서는 스케일업으로 해결이 되고 필요하면은 사실은 이제 파게이트 테스크 같은 걸 따로 만들어 서또 워커로 붙여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초반에 어, 이런 구조를 선택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서비스가 이게 이제 1년 전인데 어, 지금 1년 후를 돌아보면은 어, 빨리 좀 <웃음> 이전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 그렇게 뭐운영상의큰 무리는 없지만 점점 더 어쨌든 커져갈 것은 뻔하고 네. 다른 팀과 협업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생성해낸 데이터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지금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ECS 클러스터 안에서 각 호스트별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은 이제 어, EC2 파게이트가 아니고 EC2에서 돌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어, 각 환경을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게또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은 지금 저희는 스테이징을 운영하는데 스테이징 찍으려면 똑같은 그냥 호스트만 띄워서 테스크 네, 디피니션 만들어서 배포하면 네, 다른 스테이징 생기고 또 이제 저희는 분석가 분들도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신데 네, 그 경우에도 역시 이제 똑같이 호스트 만들어서 네,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이제 그테스크 안에서는 이렇게 여섯 개의 컴포넌트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DB랑 이제 레디스도 DB랑 레디스 같은 것도 이어 태스크 안에 녹여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이테스크가 뭔가 종료가 된다거나 하더라도 어 포스트그레스 같은 이제 DB는 결국 퍼시스턴트 볼륨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그 호스트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계속 네 태스크는 얼마든지 뭐 내렸다 올려도 네,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중간에 가린 거는 저희 회사 그거 뭐 AWS 어카운트 넘버가 나와 있어 가지고 혹시 몰라서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어, 코드 변경할 때 배포를 어떻게 하냐가 약간 고민인데 음, 그런 거는 호스트에서 결국 기술 땡겨가서 테스크를 재배포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해주는 일을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한 거고 네, j e n k 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네, 배포를 할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매니지드 서비스가 없었을 당시에 저희 지그재그에서 구성한 인프라구요. 어, 매니지드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실제 사용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DB를 덤프하는 DAG인데 어, 실제 테이블 이름이 나아서좀 가렸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테이블을 이제 일렬로 쭉 덤프를 하고 위에는 테이블 덤프를 했으면은 어, 그 테이블을 쉽게 볼수 있는 아테나 뷰를 만드는 그림이고요. 이걸 네,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음, 간단하지 않다면 간단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똑같은 이제 어, 테이블 덤프하는 작업이 꽤 많아서 굉장히 어, 많은 수준으로 추상화를 했고 네. 결국은 이제 밑에 다섯 어, 줄 정도가 핵심인데 네. 어, 뭐 위에서는 이제 뭐 스파크나 아테나나 그다음에 EMR을 호출하는 저희 부분이고요 저희 작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처음에 EMR 클러스터를 띄워서 네, EMR 클러스터에 어, 스파크 JDBC 잡을 밀어넣어요 밀어넣으면 은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다 땡겨다가 저희 S3에 적재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글로 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똑같이 코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 스파크, 그다음에 아테나, 그다음에 EMR 관련 오퍼레이터 네 줄을 선언을 하고 네. 테이블이랑 뷰 정보를 두 개를 가져와서 네. 이런 식으로 일렬로 지금 보시면 은 저희 이 오퍼레이터들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스파크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잡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뭔가 이제 시퀀셜하게 실행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시퀀셜한 디펜던시 하는 또 함수 따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역거만 어, 주면 해결이 되는 구조로 작성했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쓸때 팁은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코드가 결국은 있기 마련인데 음. 예를 들면 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EMR, Spark, Athena 이세 개가 이제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덤프를 할 때도 EMR 띄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마트를 빌드할 때도 EMR 띄어서 하고 ETL을 할 때도 어, EMR 띄어서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추상화하거나 어, 전부 커스텀 오퍼레이터로 재구성을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디펜 p e 연결하는 부분도 네, 자주 쓰이는 디펜 p e 는 원래 이거를 이걸 만들려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테이블이랑 뷰랑 엮어야 되기 때문에 뭐 테이블 뷰를 뭐 집을 해서 돌면서 이제 네다각 테이블이랑 뷰마다 매칭을 해서 이제 엮어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함수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되게 다양한 설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호스트 뭐 패스워드, 어카운트, 뭐 그다음에 또 특정 이제 저희가 전체 테이 전체 이제 테이블을 다줄거 아니면은 네, 테이블 정보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마스킹이 필요한 테이, 어, 칼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로 어, 미리 설정 값을 다 넣어놓고, 네그 부분만 이제 간단히 바꾸면, 예를 들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뭐 덤프에 대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 추가가 되는 테이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몇 줄만 수정하면은 기존 잡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네,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이건 이제 저희 쪽에선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어, 도중에 특정 테스크가 주고, 어,도 이제 마지막 테스크가 성공하면은 결국 전체 DAG가 성공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그 DAG 안에 있는 전체 테스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가끔 이제, 얘가 디펜더 시 건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음, 마지막 단계는 결국 EMR을 죽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전체 엔세스터를 확인하도록 네, 따로 또 코드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 빠르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게또 에어프로의 장점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게 저희가 다른 API를 호출하는 건데, 어, 눈여겨 보실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한 군데는 맨 왼쪽에 보시면은, 어, 다른 테스, 다른 DAG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뒤에 보시면은, 네. 뒤에 보시면은, 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 위에는 이제 뭐, 다른 AWS 배치 자을 호출하는 거고, 밑에 쪽은 이제 약간 핑크색으로 어돼 있죠 이 부분은 어, 저희가 쇼 h o r 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특정 조건에 맞는 날은 실행을 하고 아니면 건너 뛰라는 이제 그런 o 퍼레이터도 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e 익스 e r n 펜 l d 그래서 내, 내가 돌리려는 작업이 예를 들면 저 작업은 저희가 특정 데이터를 빌드하는 작업인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그 전에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저희 레이크에 덤프가 되어 있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결국 이제 돌다가 죽을 텐데, 네, 그걸 방지하려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되게 오염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 오염된 데이터가 또 이게 프로덕션에 들어가면은 더 큰일이잖아요. 그 전에 방지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어, DAG가 실행되기 전에, 어, 내 디펜던시들이 잘 완료됐는지를 봐야 되고, 에어플로우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당히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 바라보려는 DAG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거의 시간을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예전에 썼던 워크플로우 툴에서는, 어, 시간은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날짜만 주입해가지고, 어,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에어플로우에서는 내, 내 실행 시점으로부터, 어, 몇 시간 전에 실행된 작업인지를 굳이 이제 넣어줘야 되고요. 에어플로의 그 익스터널 테스크 센서라는 녀석이 이제 그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그래서 여기서 굳이 시간을 계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코드도 만들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터널 어, 디펜던시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디펜던시를 걸 수가 있고요. 하지만 편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더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또 요긴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부분이 이제 쇼 서킷 오퍼레이터라고 특정 조건에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작업은 이제 이 작업은 그 데일리 작업인데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그렇지만 어, 매달 1일에만 뭔가 특정한 작업을 더 호출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는 네, 이 쇼서키 노퍼레이터에 조건을 줘서 네, 이게 만약에 트루인지 펄스인지에 따라서 얘가 그 다음 디펜던시에 있는 작업을 호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네, 반대로 매달 1일만 빼고 다들고 싶다고 하면은 또 이제 밑에와 같이 네, 어, 특정 파이썬 함수를 호출하셔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네, 어, 이 쇼서키 노퍼레이터가 돌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 네그 부분이 네이 어, 보시는 그림에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은 위처럼 실행이 되고 저거는 이제 매일 매달 1일 을 빼고는 다 돌아야 되는 작업이 이제 위에 거고요 밑에는 매달 1일에만 이제 돌아야 되는 작업인데 네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중간에 둬서 네,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다른 AWS 컴포넌트들이랑도 되게 어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빌트인으로 된 오퍼레이터들도 되게 많고 AWS나 뭐 다른 클라우드나 뭐 다른 서비스들도 되게 많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막상 써보면은 이제 하나씩 좀 나사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구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그건 다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의 어, 끝에는 네, 다른 팀이 알수 있도록 다른 팀의 AWS 배치 작업을 호출해서 네, 저희의 뭔가 파라미터를 넘겨가지고 네, 그 팀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할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모니터링하는 부분. 저희는 AWS DMS라는 이제 CDC 툴을 사용하는데 어, 이 애가 이제 뭐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은 어, 에러가 났을 때뭐 딱히 알림을 주는 기능이 없고 어, 자기 몰래 이제 특정 테이블에 그 에러가 난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 알려면 결국은 이제 뭐몇 분에 한 번씩 혹은 주기적으로 이제 그 테이블을 찔러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저희는 에어플로를 우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그런 글루에 뭐 아월리로 파티션되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아월리 파티션을 계속 이제 메타데이터 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에서 우 아테나를 호출해서 네. 그걸 업데이트하는 코드들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가 우 이제 쓰일 수 있는 곳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거의 뭐 상상력만 있으면은 네. 스케줄링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뭐그 어, 요새는 이제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뭐 되게 mlops라고 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도, 뭐 데이터를 준비하고, 뭐, 프리 프로세싱,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싱 하고, 뭐, 아규멘테이션 하고, 뭐 돌려서, 뭐 모델의 결과를 보고, 좋으면은 이제 뭐, 배포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결국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비슷하게, 어 하는 다양한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 되게 컴, 복잡하고, 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대해서도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음, 반대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정말 간단한 작업. 예를 들면은, 뭐,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간단하게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경우에도, 어, 큰 고민하지 않고 에어플로우에 넣어도 되든, 그만큼 되게, 어, 견고한 시스템인 거죠. 경고하고,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보면은 되게 다 보여드려놓고 장단점을 본다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장점은 다 보셨죠? <웃음> 그래서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뭐, 대시보드도 있고, 뭐, 모니터링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슬랙이랑 알람도 되게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서 저희는 슬랙으로 또 실패하면 알람이 되고요. 자동으로 리트라이도 되고, 뭐, 익스터널 테스크도 걸수 있고. 뭐 다양한 뭐 상상하는 거의 뭐 사람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사실 어이 에어플로우 라는 솔루션 하나만 있으면은 어다할수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공짜로 되는 거는 많이 없고 다 코드를 짜서 넣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짜서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만족을 하면서 쓰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단점들은 일단 디펜더 시스템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술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루이지를 아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작업마다 돌면서 자기의 디펜던시를 모두 체크하고, 네. 만약에 디펜스 충족이, 충족이 안된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잡을 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재기처럼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펜던시 고민을 걸때 이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넣어 놓으면 됐었는데,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DAG 약간 컨셉에 좀 신취하다 보니까, 어, 모든 사실 디펜던시를 DAG 하나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되게 의지가 느껴지고, 그래서, 어, DAG 사이에 뭔가 디펜던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익스터널 테스크를 좀 워칭하는 데한 지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약한 것 같고, 공상님그 네, 그러면... 질문을 아니... 읽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잠깐 질문,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어, 오퍼레이터가 AWS의 리소스를 모두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그 구성하실 때보토스리를 제어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 봤는데, 네, 질문을 못 봤는데, 어차피 이제 이 장표 다음에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소개하는 장표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끊고 질문을 받고 매니지드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못 봐가지고 아, 질문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어쨌든 지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뭐어 DA 다른 DAG의 특정 태스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렵고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지도 모르고 또 오픈소스다 보니까 사실 컨트리뷰션을 해도 되죠. 또되고 그다음에 어, 시스템이 거대해요. 거대하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Kubernetes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 약간 이런 고민도 네 어, 조직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제 루이지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딱 워커만 있어서 워커만 셋업을 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원하는 어, 예를 들면 DB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난 작업 상황을 DB에 기록할 거야 그러면 뭐 우리 시스템 중에 하나 놀고 있는 DB를 줘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예를 들면은 뭐 S3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그런 이제 어, 성공 여부를 어, 결정할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어,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선택에 맡긴 건데, 약간 에어플로우는 그래도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제 에어플로우가 사용하는 자체 DB에 들어가고, 음, 그래서 뭐, 에어플로우는 이제 또 포스트그래스 DB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하는데, 다른 DB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 그니까 예를 들자면 DB를 나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은데, 굳이. 그런 상황에는, 네,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플랫폼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이 정도 제약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버전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의존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포스트레스, 뭐 레디스 아니면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다이 버전을 따라가고 특히 이제 저희 지그재그에서 문제가 됐던 게마이너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DB 스키마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은 다음 버전을 올려야 되는데 다음 버전으로 올리고, 어, 전체를 다 실행을 하면은, DB에 뭔가가 이제 스키마가 맞지 않다고 아예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에어플로우가 맨 처음에 이제 실행되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뭐 필요한 테이블 만들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뭐 프로덕션이다 보면은 뭐 옛날에 기록도 좀 남기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DB를 사실 섣불리 날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버, 버전 업데이트도 약간 맘먹고 해야 돼가지고 이런 이제 사소한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아아네 아, 준비한 이제 에어, 지그재그에서 예제를 준비한 내용이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 분리되어 한지 님께서 어 ECS에서 분리되어도 괜찮은 편인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각 컴포넌트가 네, 각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싶지 않아서 네, ECS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은 네, 에어플로 우 시스템이 저희 워낙 이제 크고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네, 분리해도 될 정도로 조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분리를 하려는 게 되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은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ECS 테스크 하나에 전체 컴포넌트가 다 꾸겨져 있는데 네뭐 결국 빼면은 당연히 더 많은 오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도 잘할수 있어서 네 분리를 하는 게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명규님이 질문 주신 거에서 네 모든 오퍼레이터를 AWS의 모든 오퍼레이터를 당연히 에어플로우에서 어,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네, 밑에 이제 또 b s k i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어, 당연히 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시어도 되고 사실 저희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특정 유지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은뭐 배치를 호출하는데 다른 계정에 AWS 배치 잡을 호출해야 돼서 뭐 STS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 그런 어,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죠. 특정 유즈케이스에 대해서. 는 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게 이제 웬만하면은 저도 이제 기, 기본 제공하는 제공해주는 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 구현을 하고, 뭐, 보토3 잘돼 있기 때문에, 특히 파이썬이고큰 공수가 들진 아,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2.0이 이제 곧또 출시 예정인데, 지금 이제 베타 더막 진행되고 있고요. 어, 제가, 저도 이제, 어, 쓰다 보면서 되게 불편한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서, 막 이제 PR을 날리려고 가면은, 이제 되게 상당히 많은 그런, 어, AWS 오퍼레이터들이 한번 이제 싹 갈아 엎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음 버전에서는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으면 은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어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가 결국 나왔다 결국 나왔고요 리인벤트에서 결국 나왔고 어뭐 gcp는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지만 어쨌든 매니지드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적인 어, 고민을 어, 제가 생각하기에 매니지 서비스시면 정말 하나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눈에 살펴본 것만 말씀드리면은 네. 어, 매니지드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어, EKS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코드나 d a g 나 플러그인스는 원래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 자체적으로 구성하시면은 이제 GitHub를 참조하게 돼 있어요. 기터브에서 자동으로 땡, 겨와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땡겨와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메인지 서비스에서는 S3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배포하시는 그런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S3의, 어, 파일을, 어, 업로드 하도록 바꾸셔야 되고, 네, 그러면은, 어, 메인지 서비스에서 물고 다시 떠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뭐 벤치마킹 할 것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았던 거는 에어플로우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도 뭐 당연히 돼야겠지만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콘솔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저지그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피그를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 빡세게 튜닝을 하고 썼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패러렐리즘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워커 워커 헬스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네, 매니지드에서도 똑같이 어, 설정 잘해 놓은 게 있으면 은 네, 콘솔에서 업데이트 쉽게 하셔서 그냥 배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 n v i r o n 노드랑 워커 노드가 분리가 돼 있는데 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보면은 어, 웹서버나 그런 컴포넌트들은 그냥 이제 인바이 i r 트 노드에 있고 어, 워커 그러니까 뭐 셀러리나 아니면은 k u b e r 형 k u b e r 같은 경우에 p 스 t 로 빼는 실제 이제 작업이 돌아가는 애들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m 5 x 라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EC2 단일 호스트로 이게 0.192불인데 시간당 저희 기준에는 동시에 뭐 16개 정도의 워커가 운영할 수 있고요. 원래 16개 정도 워커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인지 서비스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인바이러먼트 되게 스몰 인바이러먼트가 뭐 CPU 하나에 뭐어쩌고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일단 0.49불이고, 네. 그 다음에 워커는 개당 0.05불이에요. 대충 뭐 열대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제 0.5불인데, 네. 두합 거의 뭐 1불, 시간당 1불이 넘고요. 근데 이제 또 좋은 점은 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뭐 제로까지 스케일 다운이 되고 사실 제로는 안 되고 이제 하나까지 스케일 다운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 사용하는 만큼 어 자동으로 매니지 서비스에서 스케일 아웃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워커 같은 경우는 또큰 어 그런 금액 부담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엔바이로먼트가 좀 비싼 편인데 어, 그래도 해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 DB도 저희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웹 서버도 뭐 자체 이제 HTTPS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EKS를 띄워서 직접 운영 거랑 하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약간 비싸지만 어, 당연히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돈을 더 내고 저희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예 안 해도 되는 수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가볍게 POC 하실 거면은, 어, 부담 없이 요 녀석을 선택을 하셔서, 어, POC 해보시고, 네, 더 이제 뭐, 정말 빡세게 써야 될 일이 있다. 예를 들면은, 매니지드로 하면은, 뭐 약간 제약도 있을 것 같고, 뭐 비용도 부담되고, 이러면은 이제 직접 구축해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일정 수준? 정말 이제 인텐시브하게 쓰기 전까지는 매니지드를 써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콘솔에 들어가서 제가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도쿄리전에만 나와 있는데 제가 끼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제 뱀을 잘라면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맞는 과정도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어 별로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또 에어플로우 버전이 이제 나름 최신 버전을 어, 지원하는데 어, 에어플로우가 또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점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점대가 만약에 나온다면 은 어, 매니지드에 적용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프로덕션에서 운영할 때는 어, 스테이블한 레이티스트 버전을 원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은 상관없고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어, DAG 코드를 보시면은 어, 버킷에 이거 올리게 돼 있는데 어, 저희 코드 약간 보여드리면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제 에어플로우를 어,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똑같이 어 디렉토리를 구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되게 잘 AWS가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DAG 폴더랑 플러그인 폴더 딱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그재그에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 폴더 두 개만 압축해서 버킷에 올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 은 재밌는 제약이 있는데 에어플로우로 시작하는 버킷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버킷에는 버전닝을 켜야 되었고 이버전닝을왜 켜야 되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그 플러그인이나 이런 DAG 파일을 올릴 때 어, 그것을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하냐면 이 S3 버저닝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전 코드로 롤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그 어, S3 버저닝을 이용해서 이전 버전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간단하네 근데 지우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콘솔을 막 왔다갔다 하니 잘 보이시나요? 그래야 되텐 네, 잘 보입니다. 다만 어, 화면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네. 그, 네, 브라우저를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또 제약이, 제가 이제 아까 테스트해보다 발견한 제약이 어, 버킷이랑 리전이 같아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은 계속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네꼭 같은 리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고, 꼭이 버저링을 켜셔야 이제. 버전님을 켜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인식을 하는 거볼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귀하게 맞게, 써주시면 근데 나중에는 여기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올리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r e q u 는 옵셔널인데 어, 예를 들면 은에어플로 o 에서 뭐 특정한 음, 라이브러리를 쓰고 계신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스 뭐 어, q l 도 쓰고 있고 레지스 i 컴포넌트도 쓰고 있고 엘라 a s t i 도 따로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네, 그 리콰이어먼트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면은 VPC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네, 어쨌든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요구하지만 네, 웹 서버는 퍼블릭으로 열어주는 거 보면은 어, 뭐 다른 매니지 서비스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 퀵사이트나 그런 경우는 이제 AWS에서 아예 그, 데디케이트된 그런 엔드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에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따로 나오는데, 어 아무래도 이 m w a 도 똑같이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놓으면은 이제, 어뭐 터널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어 접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VPC는 프라이빗으로 쓰더라도, 뭐 나는 바깥에서도 에어플로우로 접근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private 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래야 이제 뭐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상호작용 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public n e 를 설정하면은 보시면 이제 IAM도 어스도 하고 네, 아까 보니까 HTTPS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믿고 쓰면 됩니다 믿고 쓰면 되고 또 이제 가격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가격이 스케줄러가 이제 스몰이 사실은 이제 음,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사실, 어, 네, 뭐전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이고 워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25개까지만 조절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 워커, 그러니까 워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각 워커가 하는 일이 이제 익스텐시브 하면은 스케일 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돌리고 계신 작업이 많으면은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5개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동시에 25개 이상 뭔가 DAG를 돌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일단은 추측은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음, 하드리밋에 걸리는 거겠죠 저는 뭐 점점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로그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세심하다고 한 건데, 컨피 t 레이션을할수 있는데, 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네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이패럴리즘이랑 그다음에 DAG 컨커런시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몇 개를 실행할 수 있고, 네, 한 워커가 몇 개까지 물수 있냐, 이런 옵션들인데, 이런 네,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어, 옵션들을 어, 선택할 수 있게 해놔 가지고 이런 네, 것들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이게 v t c 만들 때도 보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왠지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아마 클라우드 9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래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네, 필요 없어지면 지우면 되고 어차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매니지드 서비스 만들어도 내 코드들은 제가 관리하는 거고 네, 잡은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의 완전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 유저가 큰 고민 안 하고 네, 돈만 내면은 써도 될 정도의 네, 그 정도 어, 서비스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에어플로 어, 어떻게 좀 프로덕션에서 운영했는지 매니지드가 없을 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뭐좀 코드도 약간 보여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뭐 장단점도 얘기 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가 나와서 POC를 진짜 빠르게 할수 있다, POC를 진짜 빠르게 할수 있고, 어, 이런 인프라 고민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그냥 별 고민 없이 매니지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송하게네 그래서 오늘 제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